맛있겠다 닭, 닭볶음탕 맛있겠다 맛있겠다 울산 드셨고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여러분들 너무 맛있겠다 아저 오늘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약간 단식 겸안 먹었는데 보조바나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키토한지 4달째인데 네 이제 소변으로도 케톤 검사했을 때 연핑크색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이게 키토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죠 이제 피검사하는 걸로 바꿔 봐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키토한지 4개월쯤 되면은 소변으로 측정하는 케톤 검사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는 보통 아세토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활용되는 케톤이에요 세 가지 종류의 케톤이 있습니다 아세토 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그리고 아세톤이 있는데요. 소변, 혈중 그리고 호흡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몸에서 케톤을 더 점점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아세토아세테이트는 더 이상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아세톤은 호흡으로 배출되는 부산물과 같은 케톤입니다. 정확한 케톤 측정을 위해서는 혈중 케톤 측정기로 측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I am ZZU님께서 케토스캔으로 재면 아세톤은 충분히 나오는데 감량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맨날 오르락내리락해서 결국에는 제자리에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케토스캔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아세톤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인데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케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치가 되기는 하는데 아세톤이 충분히 나온다 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양의 케톤이 호흡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이 실제로 케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랑은 조금 별개일 수 있습니다 케톤 많이 생성은 되지만 몸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많은 양의 감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혈중 케톤의 측정을 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거나 운동이나 다른 대사량을 좀 끌어 올려서 감량이 좀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스타빅 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구워먹는 것도 답변 주세요. 160도 이상에서 구워먹거나 오래 삶으면 독소와 단백질 변형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고기를 익혀 먹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탁승현님께서 육류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최대한 적게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초지방목이나 유기농 사료 먹인 고기를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방향성은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당화작용이 최대한 없게 먹어야 한다 오메가6 지방산을 최대한 적게 섭취해야 한다 알러지가 없는 그리고 장내 세균에 좋게 먹어야 한다는 라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석적인 답변은 이래요 구워드시는 것보다는 삶아 먹는 것이 좋아요 가장 자연에 가깝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석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할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하죠 맨날 보쌈치만 갈 수는 없잖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에 맞게 우리의 식단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꾸려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 빅 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단백질 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변형 때문에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맛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건강한 걸 먹겠어 그래서 삶아 먹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삶아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죠 맛 같은 건다 포기할 수 있다 굽는 것보다 삶는 게더 좋은가요? 굽게 되면 마이야르반응이라고 해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근데 이 불포화지방들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연기에요 기름도 산화되고 그리고 단백질도 변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것이 보리방법으로는 더 건강한 방법이다 그래서 국물요리가 좋아요 맞아요 라라리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삼겹탕 야, 여러분들 이 삼겹탕 여러분들 아시죠 삼겹살을 넣고 탕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미소된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간장 양념돼 있는 탕도 괜찮고요 거기에 삼겹살을 넣고 푹 끓이는 거예요 삼겹살 구우면 기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탕으로 먹으면 그 지방을 온전히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 뿜뿜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야 여러분들 지금 어, 지금 레시피 삼매경 좋습니다 아저 오늘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약간 단식 겸안 먹었는데 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지 배고픈데 햄찌님 전 오늘 저녁 천사채 넣고 삼겹살 잡채 해 먹었어요 <웃음> 맛있겠다 진님 전 오늘 닭다리살로 키토식 닭볶음탕 만들어 먹었어요 <웃음> 맛있겠다 닭다리살 <웃음> 닭볶음탕 <웃음> 아, 닭볶음탕할 때 고춧가루만 넣고 한다 <웃음> 엄마의 비법 <웃음>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지금 고체멷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자 여러분들의 고체멷은 얼마예요 하루에 먹는 고기양 저는 한 끼에 오리고기 500g 먹어봤습니다 뭐 삼겹살 500g 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하루에 2kg 신수환님와 하루 2kg까지 드신다고요? 대단하시다 한 끼에 600g까지 한근 크... 고기 4,500g <웃음> 최소 6 0 0야 나왔습니다 채소 600g 나왔습니다 하루에 600g 딱 행복하다 야 저도 맞는 것 같아요 300g, 300g, 600g 정도가 행복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진님 말씀처럼 처음에만 많이 먹었지 지금은 200g 이상 잘못 간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식욕을 빨리 잡아주는 거이 키토식의 장점이죠 근데 푸지미님 말씀 다시 시작하니까 갑자기 식욕이 안 잡히고 고기로 폭식한다 꾸준히 하면 다시 잡힐까요? 당연히 잡힙니다 키토식을 안 하고 탄수를 먹으면 계속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키토식을 한 이틀만 딱 해도 바로 딱 끊어집니다 지금 라라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8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정말 텅장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건강과 미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찐재산이니까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매번 병원 가시고 약 타드시고 병원 가시고 약 타드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항상 안 좋으시고 그런데 키토 하시고 나서 병원을 안 가세요 저도 지금 병원 안 간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병원비가 줄어요 목 붓고 갑자기 몸살 나서 피곤하고 여드름 나고 피부과 안 가죠 비염 좋아지죠 피부 좋아지죠 몸살 안 걸리죠 감기 안 걸리죠 이러니까 병원을갈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 피부과만 우리가 가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깨지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키토식 고기에 투자한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계속 그래요 엄마 이게 돈 우리 병원 안 가니까 더 맛있는 고기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걸 드셔주세요 돈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야 진님 와 여기서 오늘 알바생 감사합니다 진님 어떤 답변이 왔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라라리우님께서 진님께 질문 을 주셨어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올여름에 좀덜 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간략히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전에는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는 공유나 음식에 지연성 알러지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다 키토식으로 안 먹으면서 전체적인 과민감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장 누수나 장 건강이 완화되어서 염증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번째는 오메가6레벨을 낮추고 당분을 줄이는 것으로 염증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 염증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만 잘 치료한다면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나 민감성 체질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을 줄이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뭐만 잘못 먹으면 가렵고 막 이런 체질이었어요 이제는 그 체질이 정말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토하면은 피부질환 개선 같은 거에 굉장히 좋으니까요 키토 열심히 해봅시다